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도 너무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아서 다들 집에만 계시죠? 저희도 요즘 집에서 쉬기만 해서 타투랑 꽁치가 요즘 너무 심심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타투랑 꽁치의 힐링데이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들 출발해보세요 파투랑 음, 꽁찌랑 힐링 데이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원래 이거는 산책 나갈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리드줄을 주문했는데 일반 리드줄이랑 달라서 산책을 좀 편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손목에도 맞고 이렇게 가슴도 에 맞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허리에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산책 영상 찍을 때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디자인이 예뻐서 좀 멋스럽지 않나요? <웃음> 나만 그런가? <웃음> 요즘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타투랑 꽁치를 위해서 써보려고 하는 건 토들윙에서 나온 펫 나이트 테라피라는 제품입니다 오늘 타투랑 꽁치와 테라피로 힐링 네일을 보내볼게요 땀자를 넣는데 이 문구가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모든 애견인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타투랑 꽁치가 오래오래 저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다들 그런 생각들 하시죠? 상자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상자를 열면 닥투와꿈치에게 마사지를 해줄 테라피 벨트가 들어있어요 이게 온열 찜질기라고 하네요 그 온열 찜질기를 이 벨트에 연결해서 쓰는 건가봐요 벨트가 질감이 되게 좋네요 <웃음> 뭔가 내 몸에 차고 싶은 질감이랄까 사용방법은 이거를 저기 연결하고 이것도 여기 연결하고 이제 이거를 타투랑 꽁치가 마사지할 수 있게 타투랑 꽁치한테 줘야 돼요 이렇게 뒤에 전원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길게 누르면 이렇게 온열 진질됩니다 오늘은 타투한테 테라피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타투야, 들어 와봐 타투 하루 이렇게 하즈에는안 맞아서 위에 얹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할하요한 번씩 하루 한가씩 하루 한 번씩 이따왔지는 음. 거. 요래 음. 이렇게 안지. 음. 페 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면 됩니다. 지 어머 노 누런이 손님 믿겨주세요 너 졸려? 나도 졸려? <웃음> 어리에 너의 오줌에 묻은 기분이야 오줌이 앉아있었니? 어? 꽁지 또 오줌이 앉아있었어? 기다려! 꽁지야 아 꺼졌잖아 물 껴놔야 응. 돼 이렇게 껴놓고 물래 꽁지, 꽁지. 공지, 모든 표정. 공지. 공지는 등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웃음> 아, 공지 표정. 아, 좀 적응됐어? 끝지공 <웃음> <마음이> 안 <웃음> 꽁지야, 뭐 마음에 안 들어? 너 기분이 안 좋아졌어? 좀 따뜻하지? 나도 태안이 <웃음> 어. 아, 이 우리 꽁지님 그러면은 얼굴 마사지랑 같이 해드릴게요. 등 마사지 받으면서 얼굴 마사지도 받으세요 우리 꼼치님 기분이 좀 괜찮아지셨어요? 라이고 이뻐 참 좋아해요 아주 귀여워요 더해줘? 아 <웃음> 귀여워 여기까지 왔어? 더해줘. 눈이 좀 따뜻하세요? 꽁찌님 이게 슬개골 탈골 같은 거 있는 몽맹이들한테 댕댕이들한테 좋다고 해서 우리 꽁지가 너무 뛰어댕겨가지고 요즘 계단 도 맨날 이렇게 계단 오르라 내리라, 매날 내래가지고 피곤할 것 같아서 엄마가 하나 샀어. 엄마 멋있지? 응. <웃음> 귀여워. 아가들이 마사지를 하는 동안 저는 애들의 힐링데이에힐링 포인트를 찍을 만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아브리 <laughs> 기다려 뜨거워 꽁치 마사지 끝났어. 우리 꽁치 마사지 끝났어요. 꽁치 풀어줄게. 옳지. 일로와. 뒤에. 아유, 마사지 끝났네. 음, 따뜻했어? 여기 온기가 느껴진다. 따뜻해. 꽁치 어때? 마사지 받아보니까. 응, 음, 그거죠.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영양식까지 먹으면 오늘 힐링데이